돌미도 뒤 떨은 광돌 사라구나 밤중에 저를 반이 어유 간다 피구당던다 백수 한산에 신불로 두구나 배천동 저기 연남 대단 속지 마도다 산수도 값싼 흐른 안물이여 덜덜이 광산이라고 놓치고 가지 말려 마 병살 홍로두 봄바람 이룩군 바로두 강산이 오소시지 손절하구나 육정욕값은 진술법이니라 영천에 허거리여 반집에 생남자로다 장차도 동방이 밝아 누나 성풍하나 고디여 이안날 다시 보자 한다 과수도 소름에 눈물이 나누나 3월의 광풍이여 고성성 삼못들어서 9월 9일은 마이항대로 다자니 백바디여 소상의 강 설기대기라나이 경천하는 오봉산이로군 누워디갈 길이여요 산은 숨산이라 살간 형풍의 부의 서로다 월선이 금산이 오심 만에 대 흔히 굴러다 오기도 가게는 동할사디러군 관역의 동적이 여후개야 메꾸가려마. 영산홍루는 봄바람이르군 덜덜이 광산 여삼심산 불러져루다 사한자도 모르는 건판부식이로군 관약에 동적이여 비치 나고 사기넘는다그이미도혹시근상팔자르다 날경에선 하루군 월세이 통랑하구나 소지는 황금 줄이러군 떨드리 광탕이여갈궁에던 녹제포디라 9월 9일에 마이향대로다 나. 양에 하두군 일성에 하랑노 잔다 영정소 부투문으로 난 무리로군 덜덜이 왕장이오 신님 가지마로요 오기두 가이기는 동할 타디두군 육정에 가비용 사례점 신성하구나 일일 소지는 황금술 1억은 관약해 동적이여 나매님 속만 들였어 금주를 둘러스니 반인 관이룩은 성풍에도 의견이 영월서나 황이비었다